왜 이티제는 성욕이 없는 것처럼 생활할까요? 이티제는 가끔 타인들에게 돌을 를 닦는 수행자 같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특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낮아 상대방이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이티제도 사람이기에 인간의 3대 욕구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티제는 혹시 모를 구설수에 대비해 절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또한 경계하는 행동인데 이티제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경계를 풀수 있습니다. 연인인데도 이티제가 성욕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당면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소리> 시주시 jay y 유 u n g s a n yul tong ha istj wa ui honin shin go ha shi gil g1 hag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 a g a s m e m b r s h i p a g o t a e r l e t b e a n g s n b o n g i g f n y i y a n g s n g i g g n e f n e f i t 유일 o 리 l 수 e w l e r s h i p a ghi ghi g h u g h i h g i h a g h